안녕하세요 음악하는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강의 주제는 자음 중심으로 노래하기 입니다 네. 자음 중심으로 노래하기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음, 노래를 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을 보면 자음 위주로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고 모음 위주로 노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음 위주로 중심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전달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가사가 잘 들려요 어쨌든 그리고 어 소리가 좀 시원하게 나오고 불필요한 긴장을 안 하세요. 뭐 목이나 턱이나 이런데 좀 텐션이 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고 모음 위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음가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길게 가지만 조금 지루한 노래를 하실 수 있고 앞에서부터 노래가 뒤에까지 똑같고 기승전결이 없고. 음. 그리고 불필요한 텐션이 많고 가사 전달이 잘안 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노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온마이온의 그 중간 파트를 보면 알아요 모두 나의 상상 전 열심히 불렀어요 나만 홀로 말해 그는 못 들어 엄청 감정을 담아서 열심히 불렀는데 노래가 뭔가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지루하고 그렇죠 쓸데없이 계속 음가만 늘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자음 중심으로 노래를 한다면 알아요 모두 나의 상상 나만 홀로 말해 그는 못들어 이런식으로 하겠죠 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 모음 중심으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리가 자꾸 뒤에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자꾸 길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음 중심으로 노래 해야지 알아요 이렇게 씹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음만 탁 한번 톡 이렇게 친다는 느낌으로 한번 상기만 시켜주셔도 자음이 탁 빠져나와요 자음이 나와야 소리가 조금 더 전달이 잘될수 있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서도 좋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 야 말하듯이 노래 좀해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모음 이 위주로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음 위주로 노래를 자꾸만 하게 되면 목이 금방 상해요 그리고 좀 오랜 시간 노래를 부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노래를 해야 되니까 노래같이 길게 길게 아름답게 좀 이렇게 선율적으로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꼭 노래가 아니고 노래는 어쨌든 가사 전달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뮤지컬 장르가 많은데 뮤지컬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앞에서 대사를 치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것이 연결이 돼서 감정이 극대화되는 경우에 이제 노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그것들이 앞에서부터 잘 이어지려면 똑같이 말하듯이 가 와야 되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말해놓고 노래로만 들어가면은 어 지금 이순간 이러시고 지금 여기 이렇게 뒤에가 길어지면서 하면 노래가 너무 갭이 크겠죠 대사랑 그러한 이유에서도 그렇고 자음을 위주로 노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음 자음 위주로 노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길게 지속하는 음을 끌지 못하시고 이러시는 일은 없겠죠 어, 그러니까 음가가 긴 음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가 좋을까요 음... 생각났습니다 어그 마법사 하나 얘기를 예를 들어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알아 믿을 수 없겠지 내가 미친 것 같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그 부분 있죠 오지의 모든 사람들 환호할 걸 내게 할때 길게 끌잖아요 모음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내게 일단 모 자음이 안나와 자음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내게 자음 먼저 나오고 모음이 따라오시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 모음위 주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어떤 기분일까 그때 그분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0 0.00000 0.001초 정도 자음보다 그러니까 모음이 늦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음을 강조하라고 해서 자음만 막 씹고 노래를 딱딱하게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소리를 뭐못 끌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노래를 똑같이 하시는데 자음을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노래를 부르면 자음은 앞으로 나오고 모음은 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마법사 나를 예를 들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많은 학생분들의 학생분들도 제가 수업을 이제 해보면 이 부분을 가르쳐 주면 달라 엄청 좋아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음 위주로 노래를 불러야 특히 이제 노래 부분에 앞에 부분은 조용히 시작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 소리 기억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음 먼저 턱 치고 나와야 그 작게 여리게 부르는 부분들도 잘살 수가 있어요 저 소리 기억합니다 이렇게 모음 위주로 빠지지 시 말고 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자음 중심으로 노래하기 호흡이랑 연결도 더잘 되실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시고 더 발전된 노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뭐 연락을 어,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음악한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